아, 더워. 다 무슨 시즈닝이야? 나도 제목은 몰라. 그리고 여기다가 그건 그건 뭐야? 그건그 뭡니까? 고추다. 모든 고추다. 아 오! 빨간 후추 까만 후추 하얀 고추. <웃음> 오 진짜 색깔 여러 가지네. 미국산입니다. 누가 사다 줬습니까? 우리 동탄 점장 남윤민 씨가 혼자 서 해먹으려고. 자연이 다보데 <웃음> 제가 꼬리 깠습니다. 꼬리 깠다는 말이 뭐예요? 네, 그, 알아 들을 겁니다 시청자. 이거 따라와. 남만 믿고 따. 이경규요? 돼지고기 이제는 초벌할 거예요. 초벌? 어우. 초벌도 해. 면볼 겉에만 일단 빡. 빨리 그리고 타기 전에. 맛있겠다. 아 캠핑 음식은 뚜꺼야, 워 뚜꺼야 다, 뚜꺼야 답이다. 뚜꺼야 워 답이다. 2.5cm 빙고래요. 아 2.5cm. 고기는 한 번만 뒤집어라. 응.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응 맞아. 여러 번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그 태고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까? 여러 번 뒤집어야 <웃음> 돼요. 와 맛있겠다. 이렇게 센불에 초벌을 해야 됩니다, 초벌을. 안 그러면은 응. 이 육즙이 양조에 굴때 응. 이렇게 큰 고기는 응. 고기가 불편하고 또 빠집니다. 응. 참치김치인데 두부가 없어서 참치하고 청양고추만 일단 넣어서 응. 끓였어요. 오, 비주얼 괜찮다. 맛있어? 심어, 심어 야, 그 간은 나와서는 라면 스프가 태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디서 라면 스프, 라면 스프는 라면 끓일 때만 넣는 거야 음? 이런 식으로 음. 했습니다 이게 네? 음. 초벌한 거야? 초벌 한번더 소스를 뿌릴 겁니다 그건 무슨 소스인데? 아까 뿌린 거 동일한 겁니다. 아. 와 이거 흰다리 새우가 아닌 거 같은데? 타이거? 타이거 새우야? 업소용 15미짜리 그냥 <웃음> 새우입니다. <웃음> 업소용 1 <15미>. 5 <웃음> 그리고 원산지는 베트남 싸게 먹힙니다. 음, 그지 음, 어딘가? 음, 맛있다. 음. 엄청 맛있는데? 음맛있다 엄청 어맛있는데있어 맛있어. 맛있어. 새우 맛있어. 어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 Mm-hmm. <laughs> 에이, 쪼리 튀어나와, 지 잠깐만. 여기다 맡기다. 천연 냉장고. 짠! 아저씨! <웃음> <웃음> 거기서 어, 그러시면 안 돼, 요엉덩이 <웃음> 어. 어. 한 명은 물고기 잡고, 한명 <웃음> 차라리 도짜리를 돗자리를... 아, 누워! 아, 누우라고 이미 젖었어, 누워! <웃음> 살치살하고, 살치살이 원래 등심 쪽에 붙어있는 살이라고요 음. 작업 패 가져왔었으면 좋겠는데 <웃음> 너무 눌어서 <웃음> 작업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와. 이거는 전문가도 그러는 소리가 있는데 와아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데요 안전데요절분이야와 <웃음> 대박 대박 대박 먹어봐 와오쉬발 입에서 육즙이 팡팡 터져 이게 지금 다 육즙이 나오는 거거든 음 여기다 올리고 구워 먹을 사람은 구워 먹게 음. 여기 아예 올려놔요 오빠 메어를 매어, 먹어야 고기가 보들보들해 재니는 님은 처음 봤어 이렇게 소개인사라고 엠나봐 망, 콩나물, 고춧가루, 김치, 육수 넣읍니까? 어, 삼다수 해문, 싼게 맛있습니다. 이건 조금 있다 구워 먹는 걸로. 주방에 가위 없는 집이었고. <웃음> 고깃집 가가지고 고기가 구겨갖고 하니까 근데 망해져손 끝나고 완전 예쁘게 있어요 완전 맛있어. 다 완전 맛다 냄새가 죽다는게처니까